더... 음, <웃음> 왜 나부터 하나씩 말까? 할 고스팅? 위시리스트? 하교킴 <웃음> 이렇게 딱 짝이 맞네? <웃음> 음, 음, 음. 어 고스팅 음. 얘기부터 좀 위주로 어. 하자 아, 저 이것도 딱 1번 트랙에 실렸는데 음. 약간 팬들 사이에서 음. 그런 말일까 1번 트랙 믿듯이다 이런 음 말이 있더라고 믿듯이지 뉴룰지이어 어, 뉴룰지랑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 드라마도 그랬었고 아, 아니 뉴를지모르데것같 아, 어, 어, <웃음> 어. 그래서 1번 트랙다찾아봤거든 그래가지고 아, 아 그래 아. 믿듯 맞지 음, 음, 음. 그래서 볼스팅은 일단 생각했던 게왜 잠수이별 <웃음> 음, 잠수이별이 주제였잖아 음, 음. 근데 어쨌든 그 대화 하는 음. 그거를 뭐 대화창이라고 음. 하거나 아니면 방이라고 많이 하는데 음. 음. 그거를 어쨌든 우리는 작업할 때 음. 뭔가 그냥 가상의 공간 음. 이, 이거를 넘어서 음. 좀더 감정적인 음. 공간으로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비에서 뭐 내아리만 맹도는 음. 방에다 혼자만 떠돌아내는 음. 뭐 음.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가사였요 유령이죠. 끝장. 어쨌든 유령처럼 사라진 음. 것 같고, 뭐뭐 스팅을 음.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가사였었고. 이번 앨범 자체가 조금 그 자, 작업을 여러 번 하기도 했는데. 음. 그니까 고스팅이라는 게 결국은 고스팅이란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한 메아리나 유령 이런 것들도 고 분위기랑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공간감이 있는? 음, 음.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려서 결국 음. 딱 맞는 가사로 나온 것 같고 나는 음. 또그맨 처음에 발매 전에 그거 뭐라고 해야 지 앨범 프리뷰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 거에 어. 그 놀이공원 배경을 한거 같은데 아, 그 가사 뭐지? 너는 사라져? 어, 아, 맞아. 사, 맞아. 아, 사라, 사라진? 하고서. 아, 음, 진짜, 그 맞아. 회전문 막불 꺼지고 이러면서 그거 너무 서 아, 이것도 이렇게 잘그 만들 수가 <웃음> 있나? 그 되게 싸한 <웃음> 감동을 음, 너무 잘 수행하신 것 같아. 나 감탄했었어. 그 컴백쇼에서 되게 음. 좋았던 게, 그게 또 오프닝이었잖아, 컴백쇼에. 음. 이렇게 하면서 뒤에 그 VCR로 뭐 그런 고스팅 가사 음. 내용에 대한 음. 게막 나오는데, 그 오늘 하늘 참 예쁜, 음. 우리가 실제 그딱 음. 제출할 때 파일에 아, 해시태그 음. 해서, 음. 어, 그렇게 이렇게 언더바 음. 하고, 어. 실제 맞아, 그 맞아. 어, SNS에 올리는 음. 느낌이었는데, 음. 그거를 딱 이렇게 해서 띄워주시더라고요. 어. 그런 잔재미가. 어, 그치. 그러니까 가사를 음. 써냈는데, 그거를 뭔가 디테일이 잘 살아서, 맞아. 무대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그것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투바투 작업을 할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그래 투바투랑은 음, 꽤 많은 것들 <웃음> 해가지고 여섯 개 정도로 여섯 건 보게 됐더라고 이번에 음, 그래서 투바투 작업을 할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음. 나이 나이가 근데 그렇이틴하고는 거리가 멀리가 많이 뭔데? 니가 할진이라 그러는데 <웃음> 근데 그래도 근데 그거를 항상 우리가 수업할때 말하는게 너무 의식을 어...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맞습니다. 써야 돼 라고 해서 어리게 써야 돼 라는 음. 의식을 가지면은 진짜 음. 이상하게 맞아. 나올 수가 있잖아 음. 그래서 없지, 최대한 없지. 그렇지 않게 그냥 화자가 된 것처럼 정말 그 음. 하이틴 화자가 된 것처럼 음. 생각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근데 뭐 다행히도 그게 우리 팀이 나쁘지 않은 모양이다라는. 깔 어, 그러니까 여데 그래도 <웃음> 여섯 공 정도 작업을 했으면 그게 그렇게 자기적이지는 않은 느낌인가 보다라는. 또 워낙 그런 그래. 걸 좋아해 어, 나는. 어머, <웃음> 나이 어, 물리적인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, 어, 음. 감성은 난 어, 잘해. <웃음> 학길? 하... 응 음, 맞아. 그게 아, 또 하이틴 음. 얘기가 나온 김에 어, 어. 그 감성이 이제 제일 센 곡이 좀 학교길이요. 아, 음, 제목부터 왔는데. 맞아 맞아. 그래서 제목부터 학교한지도 되게 오래긴 <웃음> 했나? 학교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학교를 한지가 뭐 거의 너무 까마득한 음. 옛날이긴 한데 또 그런 뭔가 진짜 그의곡은찐 음. 학교길 나오이좋 음. 어. 청명 청명 이거든 뭔가. 되게 청량하고 예쁜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센치하고 음.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음. 그거를 또 작업할때가 음. 같 등교길이 아니라 여름이었잖아 음. 늦여름이었는데 그거 이제 가이드 처음 들었을 음. 때가 뭔가 이렇게 여름 초저녁이었거든 음. 근데 그 감성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응, 되게 또 그때 약간 우리가 열정을 그래. 발휘해가지고 응. 어. 여러 개썼야 어, 맞아.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 곡이 어. 되게, 어, 너무 꼭 되고 싶은 곡이었는데 또 음. 마침. 그래. 그래. 그래. 어, 맞아. 그렇다고 그래서 조합화가 마치 여름하이냐 약간 맞아. 여름. 향기가 나. 그래, 맞아. 그래. 그래. 맞아. 그래. 그래. 그리고 위시리스트? 응. 음. 위시리스트도 그 작업할 때, 그니 그러니까 너무 발랄하고. 그래, 너무 투버트랑 잘 어울려. 그치요? 음. 그래서 약간 되게 무대로도 살리면은 음. 되게 좋을만한. 음. 맞아, 그 맞아, 무대나 명상 같은 걸 했을 때 음.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. 연기도 진짜 아, 잘할 아, 것이고. 아. 그리고 위시리스트를 그래서 후석보 활동 했으면 좋겠다고 아, 말하는 팬분들 음. 진짜 많으시더라고요. 컴백컨에서도 기다렸다. 아, 그래서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후석보 활동을 왜 아껴주신 걸들도 <웃음> <수도> 있어? 아, <웃음> 그해보팀려고 <웃음> <웃음>